어허 오냐 오냐 음, 제가 는홍 감사합니다 누쿠잉크의 콩돌이와 반들입니다, 반들입니다. 저, 비록, 성분과, 띄우치, 오냐 알려주어요알려주요 나는 양이지어오케이 음, 아우 신기하다 와 이거 하니까 진짜 완전 복학생 같지 않아? 그 복학생인데 존나 갑자기 군대 갔다와서 복학해가지고 갑자기 머리 존나 탈색하고 걔 나댄답시고 그그 얘들아 형 어때? 약간 이런 느낌 아 복학생한테 볼 발그레 해줄 필요 있나요? 아 그냥 하자! 족같으니까 <웃음> 어 약간 이거 진짜 약간 좀 외국병 걸린 애 같지 않아? 약간 홍대병 걸린 애 같죠 그죠? 이거 약간 그거 같아 보여. 동아리 망에서통기다 치면서 오빠가 기타 알려줄까? 이걸로 가자. 어디인가요? 어디인가요? 한국. 한국어를 잘하신 이유가 있었네요. 빨간이 새끼들인가 이 새끼들? 웃이 키 어, 근데 왜 반말까니 너? 이 새끼 반말하는데? 음, 패키지 플랜 아니 이 새끼 왜 반말하는데? 으 <웃음> 물어 <웃음> 음, 애기들 이 아빠가 텐트 받았는데 보여줄까? 왜이 새끼 오타인가보다왜 팔을 저렇게 하고 달려? 이 새끼 오타큰가 뭔데 그죠? 원래 오타쿠들 이렇게 뛰어다니잖아. 막 어, 바람을 가른다, 탈탈탈탈탈 탈탈탈 이러면서 뛰어다니잖아. 헉, 아직 안 돌아왔어? 아니 그걸 내가 봐야 돼? 오! 캡파요 뭐? 아니 아니 이 새끼 진짜 악덕이네 어? 이 새끼 진짜 개오엽네아 무슨 캠프파이어 하자니까 근데 캠프파이어 할 건데 재료는 너네가 구해와야 돼그그 그, 그. 아니 저기요 어? 님 여행사 사장 아니셈? 그럼 이거 다 준비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 개오엽네가준비해지 <목소리> <소스가> <목소리> 어? 비영 x x 아야너 하는 거왜 이렇게 없냐? 야 먹겠다 오라고 했지? 그니까 나 빼고는 사람도 아니면 사람 수만큼은 그니까 사람 수면이 한게 아니냐 한 게? 오케이 붙여봐라 마야 누구들 배떼지가 그렇게 생겨가지고 부팍수를 실시는 거 아니야? 내 경험을 집대성한 일생일세 비즈니스야, 그치? 막 사채업이랑 부동산 투기랑 막 기타 등등, 그지? 무인도 이런 였어? 눈매 들어온 거 뭐래? <웃음> 어? 아니 사람이 있으면 일단 무인도가 아니지, 바보냐? 아성 이름 정하는 건가 보다. 양이 음. 음. 왓스톰? 오? 어? 그거 괜찮다. 양이 왓스톰으로 하자. 어, 결정. 오케이! 냥이 왔어! 그렇지내 이름이 제일 멋지지. 네? 좋아. 그럼 그럼! 응? 자, 응? 좋아 좋아 좋아. 그럼 그럼. 그럼 그럼, 어? <목소리> 이이야야 이거 좋아, 좋아, 좋아. 크크크크크크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 이거 이 뭐야? 저게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야 이거 다들 컵을 뭐야? 이거 뭐야? 미아요 오이, 쿡쿡. 지고쿠다요 아, 근데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어? 이 얼굴로 한참을 살아야 되네. 아. 다시 할까? <웃음> 난데 금방 바꿀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이 그럼 뭐 저장하지 말고 다시 하면 되지. 어? 야, 저장하지 마. 어. 거장하지 말고 다시 하자. 다시 하면 되지. <웃음> 빠르게 넘깁시다, 이번 좋아요. 이번에는 고양이처럼 갑시다. 이거 할까요? 이거 할까요? 와, 근데 이번에 옷 파란색이다. 괜찮다. 이번 옷이 훨씬 마음에 드는데요? 그죠? 오케이. 응. 어? 뭐야? 어? 미안하네? 여름 <웃음> 저 옆에 헬멧 대가리 쓴 새끼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리아나가 나왔어! 뭐야 이 새끼는 못생겼데 뭐야 이 새끼는! 와 진짜 극강으로 못생긴 캐랑 극강으로 괜찮은 캐 이렇게 두 개가 나왔네? 대박 돌돌? 와 대박 못생김 와 탈모인가 봐! 와저 새끼 뭐냐? 와 대박 돌돌 진짜 정말 못생겼다 장난 아니다 완전 괜찮은데요. 여기 그쵸? 음. 좋아했다 진짜. 땅! 아, 짠! 와이 캐릭터 근데 좀 귀엽다? 어? 얼굴 좀 바꾸니까 좀 귀여워졌는데요? 음. 역시 이게 어, 힐링게임은 귀여워야 하는 건가? <목소리> 와 아까 그... 저 새끼 있잖아. 와 진짜 충격적인 디테일! 어 씨! 야! <목소리> 어나야 야, 요즘 착한 거 같은데? 시. 오. 나이 좋아 보여. 응. 이냐 얘를 앞으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이렇게 말을 걸나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우와. 와 뭐야? 와눈 감으면 좀 괜찮은데 눈 뜨면 와 좋아 보여 그래 그것도 아무 데나 지어보라냐? 담래 한다고? 야 쫓아내기 전에 담래 해라 어? 그 새끼야? 냠냠 야뭐 그렇게나 오래? 내나아이 네. 새끼 진짜 재수없어 못내 빛독촉 <목소리> 시작됐다. 이건 뭐야? 오오 뭐야 나 양말 신고 있는 거였어? 와 <웃음> 개웃겨. 와 나는 자연인다. 그럼 바지 벗으면 어떻게 돼? <웃음> 그러면은 오 티셔츠 벗으면요? 음 오, 나는 자연인이다. 와. 무자도 멋자. 어. 응. 와! 응. 와! 응. 와 응. 나는 자연인이다. 와! 그 응. 나무가 하나씩 가구 떨궈 준다고요? 오! 어떻게 또? 야, 뭔 뭐야? 신기하다. 야, 야, 야. 야야, 우와, 이거 뭐야? <웃음> 깨링턴 시발 <웃음> 야! 개 어이없어! <웃음> 지금 웃기니까 사진 찍자 시 <웃음> 개새끼들 운댕이, 밤댕이 된 기념으로 촬영 불쌍한내 깨링턴 <웃음> 아어 아, 뭐야 뭐야 얘왜왜못 때려? 어떻게 때려 이거?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웃음> 아 아니, 야 아니, 아아 어, 한두번인가세번밖에안되렸는데맞으면힘으겠했다 빡치네 면 <목소리> <목소리> 어, 뭐야 겠 보라색 저거 뭐안요 여러분? 저번이는데2는데데 어, Nope. 어. Nope. 어. nope. Nope. n nope. o <웃음> 야. 먹어라. 물어라, 마. 응? 야, 물으라고. 야. 야. 야, 이거 먹으라고. 야.